s u n n y e r t h n most days you'll never see the sky if you keep looking down and if you take the wrong way and maybe you should stay instead of turning around No. Thank you. And this is for you b o Wow. h e y let's go. Bye. Bye. Bye. Bye. 야, d o 을 같이 밀어 잠깐만, 이거 돌려서 사진 찍 w r 엄청 빨리 d 고 있는데? v e n t s u p 가 o r 히 it. I don't want to c o 려 e on. I don't want to come on. I d t want to come on. I t w t I t h I d d a d a n c d a n d e 딸려, 뜯어? 아, 뜯어, 뜯어 오, 이거 언니가 붙인가? 어. 언니 포장 좀 잘했다? 어, 괜찮은데 이거? 어. 어 이거 내가 좀 딸려고 그치? 아니야? <웃음> 오, 옷이야? 어. 봐봐, 봐봐 드레스? 가방이구나 그러게 너무... 뭐, 저기 조그맣게 그려져 있었네 와우 여름용이야 뭐지 이게? 가방 가방 귀엽다 귀엽지? 어, 완전 귀엽다 어, 잘 어울려. 어, 완전 예쁜데? 그러니까 생각하구나. 오늘 착장이다. 어, 오늘 착장이랑 어울리네. 그니까. 딱그 여름용이네요. 여름 그렇게 되는구나? 그 아까처럼 어, 되게 좋아. 아까처럼. 귀여운데? 귀엽다. 푼 것도 귀여운데? 디자인은 진짜 좋다. 와, 어, 그 괜찮은데? 레던데? 레던데? 레던데? 레던데? 플린 다어있는 거. 레던 이거야? 데그 약간 보태가처럼. 땡큐 가이즈. 귀 그래? 그게 스타벅스야. 아기프트 아, 아, 카드 아니야 저거? 봐요, 투 터코브. 잠깐그안 돼. 아이스 브레 아, <웃음> 귀엽다. <웃음> 귀엽다. <웃음> <맛있다>. 귀엽네. <웃음> 귀엽다. 와! <웃음> 귀엽네. 얼마지 <괜찮다. 웃음> <웃음> 많이 넣었네? 래요 됐으면. 귀엽다. <웃음> <웃음> 아, 귀엽다. <웃음> 겠지 설마. 완전 귀엽다. 귀엽 <웃음> <내가 웃음> 가져가야지, 유 가져가라고 산 거야. 이것도 비키니 수영복. 위에다 한, 입으면 되겠네. 쩐다. 언니가 그렸어 봐봐 보여줘 오야 너무 예쁘다예쁘다 이쁘다 음, 뭐? 응. 나 언니 카드 안썼이 하자 미나 언니 카드 <웃음> 베이컨이야? and press the renter button again. It means that they want to see even The, the number was uh, hiding from me. o h i s e 오? 된거 같은데? w actually out of the cold brew. That s sweet. a n I'm right there. I guess we're going to be o u p e I mean, t h e y o t g o i n to h e to r I h o t t a e r y g o o I'm o i n t s a l i s o t i right here. i l e h n t Yeah, yeah. Okay. The board's so crazy.